좋아요 와. 구독. <웃음> 아! 구독 안해 주면 구독 안해 주면 빨리 물어. <웃음> 물어 봐. 구독 안해 주면 왜안 물어. 물 때까지 하자. 있잖아. 구독 안해 주면 <웃음> 물어 버린다 더 세게 물어야지 이 엔진 일 구독 안 해주면 이렇게 물어 버린다 고객님 자 자세 자세 편하세요? 되게 불편해 보이시네 더 해달래? 엄마 다고치 먹어야 되는데 더 해줘? 시원해? 어? 뭐, 뭐야, 시원해? 됐어. 가야 될지 없는데. 야, 케이크 먹지 마! 야! 야! 케이크 먹지 마! 야! <웃음> 다 л 나 я l i 나와? 모 c o 울 왜동 외장... 음 <웃음> 음 <웃음> 맛이 좋습니까? 주님 <웃음> 음. 얘는 중성화 했어. 중성화 해야 우리 산다길래 고민도 안 하고 했어. 이렇게 예쁜데. 포코야. 그가?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사람들이 시간도 맞춰 주실 거고. 그렇게 굳이 올라와야겠어 고구야아 진짜 이게 고양이야 원숭이야 되게 물려서..어떻게.. 너무 아플래? 고고야! 쟤 저러고 있는 거 알았어? 이거 얘 노래 틀면 올 각인데 기다려봐 잘가라 노래 틀면 가끔 오던데